안녕하세요 푸노 보컬입니다 오늘은 공명에 의한 발성 훈련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제가 공명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언제 어디서나 간단하게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게뭐 머리, 코, 얼굴, 가슴 이런 쪽의 울림은 단순하게 우리가 몸에서 느낄 수는 있지만 이걸 이제 실질적으로 증폭할 수는 없는 공명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울림을 증폭할 수 있는 곳은 성도 또는 공명강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입안 밖에 없습니다 입안 그래서 이 공간을 우리가 좀더잘 쓰려면 보통 우리가 이 가사에는 장과 모음이 이제 결합해서 뭐 받침을 이루기도 하고 음절 단위에 이 한글자들이 모여서 문장이 되고 이 문장들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이제 노래가 전개가 되는데 발성 훈련을 할 때는 제가 저번 강의에서 한번 말씀드렸었었는데 이 좋은 법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혀의 위치에 의해서 산출되는 말소리 값에 의해서 반응이 좀 달라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모음은 우리가 이제 이 조음값을 일정하게 아주 유리하게 소리에 있어서 유리하게 산출되게 도와주기 때문에 이 모음으로만 발성훈련을 정제된 좀 발성훈련을 하실 때는 자음을 섞지 않고 모음으로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공명강에서의 발성력을 좀 캐치한 다음에 가창으로 넘어가시는 게 좀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모음은 크게 우리가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모음과 이중모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 단모음은 뭐 대표적으로 아, 에, 이, 오, 우 이런 것들이고요. 이중모음은 외, 요, 유, 의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어, 말 그대로 이 모음 두 개가 합쳐져서 결합돼서 생겨난 모음을 이중모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요? 같은 거는 이제 이중모음으로 구성된 말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공명을 이용할 때 입안에서의 울림을 좀더 내가 증폭시키고 실질적으로 이 느낌을 좀체득할 때는 단모음보다 이중모음이 훨씬 더 뚜렷하게 잘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중모음이 이 이중 모음이 뚜렷하게 느껴질 수 있다 이거를 제가 바로 느낄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도 흔히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 이제 쓰면 좋겠죠. 우유라는 우리 단어를 이용해서 단모음과 이중모음을 결합해서 이중모음일 때 공명이 좀더 극명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훈련을 해보겠습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보실까요? 우, 유 자, 이렇게 지금 띄어서 했죠? 우 한번 하고 띄어서 유라고 하고 이렇게 띄어서 연습하지는 마세요. 발성 연습을 하실 때는 왜냐하면 음절과 음절 사이에 이 사이에 우리 연음이라고 있죠? 이름절에서의 파생되는 모음을 그대로 형성 시켜 주면서 이음절로 넘어갈 때 우리 성대 진동 패턴 이라고 해서 이 패턴이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끊어서 연습하시는 것보다는 연음 연결 시켜서 연습하시는 것이 성대 진행을 훨씬 더 원활하게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우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유 이런식으로 연음을 써서 근데 이 연음의 인터벌은 뭐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우를 좀 짧게 하셔도 되고 뭐 길게 하셔도 되고 유에서 음정을 샵 하셔도 되고 플랫 하셔도 되고 그건 뭐 관계없이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연습을 좀 해보면 우유 우 자유롭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렇게 인터벌을 이용해서 자유롭게 단모음과 이중모음을 혼합해서 이 우유라는 단어를 통해서 연습을 하시다 보면 유에서 입안의 공명이 더 증폭되고 활성화된다라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에서의 공명이 우리가 가창에서 적용되어지면 좋은 공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뭐 간단하게 우유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네, 단모음과 이중모 이 모음들을 통해서 입안의 공명을 좀더 느끼고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가창에서좀더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런 훈련 방법들을 오늘 좀 알려드렸는데요. 연습을 하시다가 뭐 궁금한 점, 본인의 소리를 좀 피드백 받고 싶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오픈도버크 네이버 카페 언제든지 방문하셔서 피드백 한번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알려드린 방법 꾸준히 연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